유권파 송티크 카고오마야 시도 잘 쓰고 마지막으로 실습할래? 실습? 시를 쓰려면 먼저 다르게 나가가는 거야 넌시잘쓸 거야 난 다르게 보는 거 안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넌 마음이 있잖아 나 퇴원했답니다. 서울에서 오신 최 a 선 is it? So, what is it? So, w h a 어 is it? w 학생이 is 시도를... 아니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뭐가 야야너 동생 생겼다 아무튼 조심하고 놈들이랑 싸우지 말고. 응.